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 입니다 하하하 오늘은 이 SOS 긴급상황 구조 호신벨 있죠 여기 안전핀을 땡기면 경보음이 울리는 이런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호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호신용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일반 알람 용도로도 제가 개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구요 메이드 인 차이나 오예 열쇠고리로 쓸수 있는 것 같이 생겼네요 가방 끈 쯤에다가 연결을 해놨다가 네 유사시에 이렇게 땡겨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고요 표지에 써져 있는 대로면은 이게 100dB 이라고 합니다 기차 소리랑 동일한 수준인데 한번 들어보고 기차 소리랑 얼마나 뿌빠뿌빠 똑같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셋둘 하나 어우 귀엽어 우 야 이거 기차소리보다는 후달리긴 한데 이거 소리가 정말 기분 나쁘긴 하네요 만약에 어느 으슥한 골목이라든가 이런데서 치안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녀석이 접근을 했을 때짱기면 진짜 놀라가지고 도망갈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확실히 끌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은 하네요 화장실 창문 이런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어 변태가 살짝 내다본다든가 아니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이 녀석이 이 정도 데시벨을 가지고 소리를 빽빽 질러버리면 정말 놀라서 도망갈 정도라고 확신은 드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한번 안쪽을 분해해 보도록 합시다. 네, 뭐 별거 없죠? 일단은 뜯어버리세요. 오케이. 네, 뭐 이딴식으로 생겼네요. 어, 빠졌다.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이게... 들어가 있음으로써 스위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녀석을 잡아 땡겨가지고 이 안쪽에 스프링 같은 걸로 이제 벌려져 있었던 게오므라들면서이 스피커 쪽에 통전이 되면서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녀석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빨래집게입니다. 빨래집게. 어,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이즈랑은 조금 달라요. 원래는 제가 그냥 집에 있는 빨래집게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몇 년을 쓴것 같아요. 그래고 녀석이 뭐 거의 다 썩다시피 하고 네, 딱 봐도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사이즈의 녀석을 이렇게 분해를 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떼주고요. 네 이쪽 평평한 곳에서 정 가운데에 점 찍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에 점을 찍어주세요. 이 뒷면에도 같은 높이에 어, 이렇게 딱 되면은 어느 쯤인 지 알겠죠? 네이 정도 높이니까 네 여기다가 점 하나 찍어주고 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가지고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구멍을 한번 뚫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집에 뭐 쬐깐한 이런 드릴 같은 거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어, 약간 공돌공돌 하시는 분들은 집에 어느 정도 인두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드릴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이 정도로 뚫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봤어요. 네, 점 찍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인두 끝을 이렇게 딱 찔러 보세요. 그러면 얘가 타면서 안쪽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뒷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찍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녀석을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구멍 안쪽으로 앞정이잘 들어가는지까지 확인을 해봅니다. 네 준비한 앞정이고요 자, 구멍을 이렇게 관통이 되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헐렁헐렁하게 되는데 상관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뚫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녀석 두 개가 원상대로 다시 빨래집게를 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있었던 대로 이렇게 스프링을 잡아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하시면 되고요. 네. 아까랑 똑같은 모드로 됐죠? 네 전선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약 1.5cm 정도를 이렇게 끊어줬고요. 이렇게 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앞쪽 주변에 녀석을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꼴 빙글 빙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뭐두 바퀴 납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녀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집게로 잘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연결을 해놨죠. 이렇게 앞뒤로 납땜으로도 이렇게 고정이 되다보니 아까 전에 헐렁헐렁한 친구들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앞정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딱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녀석을 살짝 뒤로 이렇게 젖혀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임스를 먼저 준비를 해줍니다. 자 얇게 얇고 예쁘게 딱 해준 다음에 전선을 팽팽하게 해서 딱 고든 상태로 딱 붙여버립니다. 뭔가 되게 깔끔해졌죠? 이렇게 되면은 네, 전선이 위아래로도 고정이 됐고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딱 입이 오므렸다 닫아졌다 아름답게 변한 것 같죠? 이 녀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확인을 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아까 이걸 땡기면은 스위치가 딱 붙으면서 이런 미친듯한 대시벨을 내뿜는데요. 이 녀석이 어느 선이랑 어느 선이 떨어져 있다가 붙게 되는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집게가 아무래도 양쪽이 다 이게 통전이 되는 전도성 물체이기 때문에 녀석을 이용해서 점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 간자가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이두 개를 먼저 집어 가지고 한번 통전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두 쪽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스위치를 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게 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네. 알람이 울리는 걸 보니까 이 스위치 역할이 이두 개를 떨어뜨려 놨다가 두 개를 나중에 하나로 붙이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했으니 일단 스위치를 여기서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습니다. 오케이. 아름답구만. 네. 앞서 진행했던 아까 이 친구 있죠? 네. 이 녀석을 한 극을 이쪽 빠, 이쪽 우측에, 그리고 한 극을 이쪽에, 이런 식으로 녀석을 납땜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아까 제가 이렇게 부도체를 껴놨는데 녀석을 떼고 붙이게 되면은 바로 울거에요. 셋, 둘, 하나,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네, 스위치를 아주 더 간단하고 네, 사용하기 쉽게끔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다시 껴놓고 네, 녀석의 역순대로 다시 조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가 이 홀이 이 녀석의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이 전선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조립이 아주 다시 원상복귀대로 깔끔하게 되겠죠 네 부도체에다가 이런식으로 실을 꿰습니다 네 이렇게 저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나무 조각이 흔해 가지고 이런 방법을 썼고요 클립으로 쓰셔도 되는데 클립의 한쪽 부분은 이렇게 뭐 냅두시고 반대쪽만 이렇게 전련 테이프로 전련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위치 역할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활용 방법인데요. 정말 너무 무궁무진해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뭐 금고 같은 데에 이제 문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누가 빼꼼 내다보는 거를 막기 위해서 화장실 창문에다가 드륵 열게 됐을 때 스위치가 빠져서 울게 하는 방법도 있고 부모님 몰래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몰래 들어오신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내문 네, 쪽에다가 딱 설치해 놓으셔 가지고 딱 빠진 다음에 빽빽 울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서바이벌 상황에서 이제 적 침투를 대비해 를 가지고 인계철선 처럼 이런식으로 길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를 해 놨다가 딱 발로 차고 지나갔을 때 울리게 하는 방법 정말 무궁무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원하는 곳에 다 해도 될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실제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 선을 붙일 차례입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 쪽에다가 바로 가깝게 붙이게 되면은 만약에 사람의 팔로 이런 식으로 훼손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네, 만약에 정말 소리를 끄고 침투하려는 사람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뭐 찾지 못하고 도망가게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을 쫙 늘리고 이 녀석을 더 뒤로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분리이다 끝나서 이제 환기를 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냥 창문을 열게 되면 울게 되니까 뭐 이런 고무 같은 거저 같은 경우는 네, 전년 테이프 조각을 이렇게 뭉쳐 놓은 다음에 녀석을 이렇게 빼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문을 열면은 네, 울지 않는 걸딱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 외출을 하신다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껴놓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을 밖에서 열고 한번 안쪽을 훔쳐보는 그런 액션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아주 깔끔하게 잘 했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범죄 같은 것도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싼 장치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네 2,000원을 주고 샀고 뭐 집에 있는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기 힘드시면은 아까 초창기에 여기에 손잡이가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고리가 있었는데 고리에다가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꺼번에 딱 당겨졌을 때 울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네 제작이 힘드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알람벨을 만드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전에 이게 스위치를 아까 다 뽑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에서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네, 납땜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했었던 부분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액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집안의 방범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질이었습니다.